안녕하세요 이지쌤이에요 자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볼 파워포인트는요 바로 아이콘과 도형을 활용한 인포그래픽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이런 모양의 디자인을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볼 건데요 진짜 쉬우니까 천천히 보시면서 빠르게 따라해 보시도록 하죠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 건데요 시작하기 전에 이지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자 일단 아무것도 없는 슬라이드를 띄었고요 이제 여기에 여러분들이 넣고 싶은 내용을 이제 넣어주시기만 하면 되는데 아이콘과 도형을 삽입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삽입 도형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도형이든 상관없지만 저는 원 도형을 삽입해 보도록 할게요 자, 타원을 선택해서 쉬프트 키를 누른 채 그려주시면 이렇게 정원이 그려집니다 그쵸? 자 이렇게 삽입을 해 주시면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 안쪽에 아이콘을 삽입해 줄 건데 아이콘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 2019 버전 또는 오피스 365 구독자 분들만 활용하실 수 있는 아이콘 기능을 활용해 볼 건데요 왼쪽 상단에 삽입으로 가셔서 일러스트레이션 중앙에 가시면 아이콘 이라고 하는 탭이 따로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는 아이콘 탭을 들어가시면 정말 수백 개의 아이콘을 찾아주실 수 있게 되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아이콘을 선택해서 삽입해 주시기만 하면 돼요. 너무 쉽죠? 저는 여기에서 음... 일단 이런 아이콘을 선택해서 삽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삽입하면 아이콘 하나가 딱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요. 자 그런데 만약에 아이콘 기능이 없는 2016 버전 이하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플랫 아이콘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아이콘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데요 그 아이콘을 다운로드 받아서 파워포인트에 삽입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아이콘을 넣어 줬고요 안쪽에 텍스트 상자를 삽입해 주도록 할 건데요 삽입 텍스트 상자 그리고 여기 원 안쪽으로 콕 찌르게 되면 원에 원 안쪽에 텍스트가 써지게 돼요. 이렇게 되면 텍스트가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삽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텍스트 상자는 꼭 바깥쪽에서 미리 따로 만들어준 뒤에 삽입해 주도록 할게요. 내용 이것저것을 넣을 거다라는 생각으로 여기에 내용을 입력하세요. 내용 입력하세요. 이런 식으로 간단한 텍스트를 입력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텍스트는 중앙. 여기에 있는 가운데 맞춤으로 설정해 주시고요 자 이거 하나만 제대로 만들어 두면 끝인데요 여기에서 색상을 지금부터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 들어가셔서 원 도형에 선 없음 단색 채우기 제가 미리 추출해 둔 색상 중에 하나를 선택해 볼게요 자 이렇게 노란색이 들어갔죠 그리고 저는 투명도를 한 20%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있는 아이콘의 색상은 흰색으로 바꿔줄 거고요. 안쪽에 있는 텍스트의 색상도 저는 흰색으로 바꿔줄 겁니다. 그런데 잘안 보이죠? 아무래도 텍스트가 너무 얇아서 그런데 저는 나눔 스퀘어 엑스트라 볼드체를 삽입해 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삽입을 했고요. 여기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그룹화 시킬 겁니다 그룹화는 여기에 있는 모든 개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건데요 Ctrl-G 또는 마우스 오른쪽 그룹화 그룹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룹화를 시켜주신 뒤에 이것을 Ctrl-Shift키 누르신 채 이동시켜서 복사 복사 마지막 복사를 해주시면 이렇게 총 4개의 개체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 안쪽에 있는 아이콘은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그래픽 변경 아이콘에서 눌러주시면 똑같은 크기 형태로 아이콘을 그대로 삽입해 주실 수 있습니다. 색상 같은 경우에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것 같은 경우에는 하나 하나 선택해서 바꿔주셔야 해요. 자, 이렇게 그래픽 변경 아이콘에서 이렇게 삽입을 해줬고요. 색상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서식 복사라고 하는 단축키를 써볼게요 서식 복사 단축키는 Ctrl Shift C라고 하는 단축키고요 그리고 내가 바꾸고 싶은 아이콘을 선택해서 Ctrl Shift V Ctrl Shift, v. Ctrl, Shift V를 누르면 이렇게 색상이 바로 삽입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나머지 원의 색상도 미리 추출해 놨었던 색상을 넣어줄 건데요 하나. 둘, 셋자 이렇게 넣어주시고 안쪽에 있는 내용들만 입력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방법으로 만든 게 바로 이것입니다 아이콘과 도형 그리고 텍스트만 활용해도 아주 빠르게 인포그래픽 형태의 파워포인트를 제작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도형의 모양만 바꿔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형의 모양을 어떻게 바꾸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안쪽에 있는 도형들만 따로 선택을 해줄 거고요 쉬프트키 누르신 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도형을 선택 후에 도형 서식 왼쪽 상단에 있는 도형 편집을 눌러줄게요 도형 편집을 누르시면 도형 모양 변경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바꾸고 싶은 도형 어떤 것이든지 선택해 주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다이아몬드를 눌러볼게요 이랬더니 우와 이런 식으로 모양이 바뀐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콘의 크기가 좀더큰것 같을 때는 이렇게 전체 다 선택하셔서 크기를 작게 만들어 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죠 어때요? 정말 쉽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샘플 형태의 도형만 만들어 두면 누구든지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걸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이콘과 도형, 텍스트를 활용한 인포그래픽을 만들어 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따라서 만드실 수 있으니까 다양하게 응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파워포인트를 좋아하는 이지쌤이었고요.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그럼 안녕!